안녕하십니까. 4월 25일자 해외 선물 원기 출연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분기 기업 실적 부진과 강력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며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 반영된 6월 금리 인상 확률 역시 전주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당분간 투자 심리 회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유가와 금은 동반 하락한 모습이네요. 미국 경제지표 중에서 중요도는 높지 않지만 전반적인 경기 국면에 대해 지수화한 지표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매관리자 지수, 영문약자로는 PMI 지수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관련 실무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도출하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주관적인 것이 특징인데요. 다만 최근 들어 이런 류의 지표 결과가 대부분 경기 확장과 위축이 아닌 평균적인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나도 잘 모르겠으니 묻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 득풀이되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DS 화면번호 4015트레이딩커뮤니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삭은 나사군 매수 91% 매도 9%로 여전히 매수 과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유는 매수 96% 매도 4%로 오늘도 과매수가 이어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3% 매도 97%로 매도 과열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과매도권입니다. 오늘도 나스닥 원유 금 모두 과매수 혹은 과매도인 트리플 과열이 이어지고 있네요. 시장이 숨고르기를 할지 투자 심리가 계속 악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삭은 오늘도 전 저점인 13730포인트가 중요해 보입니다. 원유는 전 고점인 104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금은 1920달러 부근에서 강한 지지선이 엮보이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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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해외선물 원기충전 유지비 선물 이원기 였습니다 아이 o p e y 데이 w i 굿바이